혈관염 모두 생소한 이름들 일텐데요 실제로 동영환염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자반증과 혈관염은 같은 질환인가요? 입니다 오늘은 자반증과 혈관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관염은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에 따라 조직 손상이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반면 자반증은 말 그대로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혈관염은 질환을 자반증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열, 피로감,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자반이기 때문에 자반이 나타나는 혈관염을 자반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색소성 자반증은 다른 이름으로는 모세혈관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부에 색소 증상을 남기는 자반이 눈에 보이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모세혈관의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인 거죠. 본인의 증상을 단순히 자반증 또는 혈관염이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꼭 어떤 어떤 자반증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반증 그리고 혈관염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인 만큼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섬세한 진단을 거치시길 바랍니다.